오정사하 어디 오는 경우야? 문 뒤에 올 경우. 문장 어디 처음에 올 경우야?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 용의 처에 있다라고 그요세 가지 경우에 쓰이는 이제 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주시고 자, 첫 번째 나오는 경우가 뭐라 나온다고 어 주어동사 나왔어요. 저이 나왔네. 이렇게 했어저때 투구정사는 내가 임의로 어, 임의로 주어동사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로 이거는 내가 뭐라고 목적으로 온다부사적용법부사적으로 쓰여서 뭘로 목적으로 쓰였다. 좀쓰이 해석을 모모하기 위하여 모모기 위하여가 된다 이건 예제 또하나부사적이라야 했지? 부사적이고 이건 조건일 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조건일 때는 만일 뭐뭐 한다면 가로치게요 만일 뭐뭐 일하면 이고 세 번째까지 해놓고 예를 들어봅시다. 세 번째는, 어? 주가안 나왔어. 동사만 나왔는데. 무슨 동사 나와요? 단수동사 나는가 나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건 명사적으로 쓰는 거야. 명사로 쓰면 해석이, 특정사 해석이야. 지금 특정사 해석한 거야, 저거. 해석까지 한 거야. 여기 해석. 자, 이때는 명사적이니까, 명사적이고 뭘로 쓰였으니까? 명사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아는게 명사적 이거든요. 특별명사 주어로 쓰인 경우예요. 맨 앞에 나왔을 때 주어. 주어로 쓰였으면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하는 것은 은누리가 묻는단 말이야. 뭐하는 것이 뭐하는 것은 은누리가 묻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건 이제 구별하는 방법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론 종이 빵빵하게 내가요 빵빵하게. 자, 목적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목적이 되네요. 목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내용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어가. 여기 주어가 여기 있네. 주어가 추가하는 목적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는 100%야. 목적이야. 자, 여기는 이거 보면 돼. 주제의 동사가 뭐가? 아, 조동사가 나옵는데 조동사,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따위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이 표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거는. 이 표정을 바꿀 수 있다고요. 이 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이번에서는 그냥 if,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원형뭐 이런 식으로. 59만 원 이렇게 나온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단수. 왜? 두 명석과 두어로 쓰였으니까 은연히가 붙어서 오하는 것이, 오만 오만 것이, 몸하는 것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잡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succeed in life.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대. 왜 이러니? English. Study hard. English. 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여기서 봐요 여기까지가 주어인 타자이 추가하는 목적. 여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영어 열공했다. 맞지? 어, 여기 수술이 있잖아. 다시 해보자. 어 똑같이 있는 로 봐도 되나? 그 다음에 커 한번 쳐줄까? A p 수식자 맞는지 확인해보자. 맞는지 확인해보자. 음. 자 일단 우선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규칙 뭐가 나왔지? 주도부사 나왔다, 그지 그리고 원형 나왔다. 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줄수 있다 그랬었어? 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했지? A F 그 다음에 이 m A 상이좋으니까 H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조건이이가뭐 써줬는데 이래서 어쓸수 있잖아요 어, 만일 성공한다면 인생이 성공한다면 타자를 기쁠 텐데 그니까 만약에 뭐 한다면 성공한다면 타자를 일로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따가키로바꿔줘서 상관없단 말이야요 알겠지? 어. 성공한다면 석시리드 비누나이 자, 가장 인생에서 성공한다면, 많이 성공한다면 행복할 텐데 너무 어, 뭐 그대로 성공해. 여기 He would be very happy. 됐잖아. 자, 잘 봐, 다시. To succeed. Good night. 에잉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어, 다단의 목표다 다자네 목표 다자네 목표 그죠? 다자네 목표 이중수입표 써줬어 됐니? 자 오르셔면 여기서 오르언미애가주르서였잖아 해석은 어떻게 되니? 랜드미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뭐가 나왔니? 다는 수동사 나왔다. 이제 그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인생에서 성공한다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문법이. 그래서 두개는 부사정법으로 쓰인거고 어? 이거는 명사정법. 명사적형용사적 부사정, 어, 부사정법 그 부사정법 두개 중에서도 이건 목적어 이건 조건으로. 공통점은 수정사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물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To s u c c e e 뒤에 올 수도 있어요. To s u c c e e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서 봤던 앞에 다올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로스였으니까 앞에만 와야지. 이런 거. 앞에만 와